Hello xin sao, chào mọi người Hôm nay là t h ô i nôi của Mango sao, sao, sao. Nhà mình thuê bên dịch vụ qua tận nhà để trang trí Tiết kiệm thời gian mà cũng đẹp nữa cho mình đâu có biết làm đâu Thì chị đã qua nhà mình lúc 1 0 giờ sáng để trang trí Còn gia đình bên chồng mình thì cũng đã qua rồi Hôm nay thì ba chồng mình bận đi làm cho nên là không có qua được Thì giờ chỉ có là mẹ với lại vợ chồng nhà em mình thôi Đó, theo mình thấy thì thiệt thôi nôi ở Việt Nam á nó sẽ cầu kỳ hơn vì chuẩn bị nhiều đồ lễ cúng kiểu có gà xôi trà các kiểu còn ở đây thì kiểu bày biện trái cây xong bánh gạo bánh sinh nhật rồi s n g mình chụp ảnh kỷ niệm thôi. Wow K, K, còn nữa không? h đ ễ h ư n g n c n c <cười> n c n c n g n h n 음. 왕들이 입는 한복이네. 엄마 한번안 입을까? 그러니까 이걸 먼저 입고요. 어 맞아. 그 다음에 요거를 입고 도사진 찍고 도사비까지 음. 하고 괜찮으면 어. 이거 한번 보러 가시면 될것 같아. 이거 이것도 한복이고 이것도 어. 한복이에요? 어두개 한복이 두 개야? 아 한복 두갠데꼭두개안입어도 되고 어허. 둘 중에 예쁜 거 입히려고. 음. 야 아, 기품 있네. 어 아들. 어. 어, 네. 옷을 쭉쭉 내. 방망고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어 애기 가운데 와야 돼요. 우이차. 오. 이차 우이차. 아잘 웃네. 아이 빨아. 그 밖으로. 잠깐만 하나 둘셋 둘, 셋. 망고 불러주세요. 망고 잠깐만 살짝만 이쪽으로 첫돌 보이려면 아마 살짝 그렇죠. 키우고 있어. 어. 자 하나 망고. 둘 망고야 손내고 어, 그냥 놀러요. 에는 올라와요 엄마가 엄마가 커 해줄게요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 예쁘다 지금 예쁘요 지금 예아아아악 <웃음> <웃음> 이렇게 이요 우리 할머니 무릎비 앉아도 어, 까요 그렇죠 할머니 화락을고 오머어 우리 이쁘장. 짜잔. 짜 아, 짜. 어, 방금이요 그리고 니 더워. 지금. 별거 뭐야? 서세 소세... 뭐야? 아, 저거 <웃음> 아, 아, 먹어. 거? 그거... 레디오 <웃음> 아니, 그거 쓰지 마. 들어. 알바. 알바. 알바. 알바. 알 <웃음> 망고 혜택했어 망고 물맛이야. 이만... 네, 됐어요. 자 됐다. 앞에 보고. 머니 <웃음> <응>? 어, <웃음> <막. 됐다>. 망고야. <웃음> 또 이뻐 그러고 보니까 아빠는 돌 잔는데 돌 잔는데 하나도 못했네 사진 찍으세요 어차피 여기 손만 나오니까 여기 컬러지표 찍으셔도 될거같요 엄마 손 잡으세요 요렇게 그렇죠 나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컬러지 찍으시면 돼요 그카아 되면될거같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웃음> 하나씩 이거 이거는 판사봉입니다판사봉이거건 어? 뭐야? 아, 아, 이거 막기 이거 건 뭐지? 국공무 학무 이건 뭐야? 음? 아, 네, 네, 뭐야? 미래 같이 할요아 아, 어, 이거 리치 리치. 네, 이건 뭐냐? 아 이거는 고구먼. 이건 뭐냐? 아둘중 똑같은 거야? 자 아버님 원하시는자자자뭐자자자자자자어자자 뭐, 뭐자자뭐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시, 시,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목소리> 야, 야, 야, 아. 어? 야, 별로. 야, BTS, BTS.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빵빵빵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사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우리 a 고 우리 방고, 우리 방고, 우리 방고, 우리 방고, 리고 우리 고 우리 우리 방고, 우리 방고, 우리 방고, 우리 우리 우리 고 우리 고 우리 우리 우리 방 우리 우리 리고 우리 고